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이고 제가 어제밤에 구독자 20만 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 20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행복하게 보내는 하루 일상을 담아보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혼자 운전을 해서 안국역에 있는 카페를 바풀이랑 다녀와 보려고 하는데 벌써 지금 떨리고 있어요. 오늘 먹을 건 피코크 송탄식 부대찌개예요. 제 아, 이거 어차피 다못 먹으니까 이따가 저녁에 엄마랑 아빠 드실 텐데 이거 피코크 사리면 대신에 저는 이거 백짬뽕에 들어있는 겉면 넣어서 먹으려고요. 여자 관계 쭉빨로우 하고 있지만 네? 여러분, 지금은 1시 44분이고요. 저 이제 밥풀이 데리고 안국역에 있는 카페 가서 어 빵도 먹고 저녁에 마트 가서 소고기 사서 집에서 소고기 구워 먹으려고요. 이번 주는 또 날씨가 별로 안 추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카라로 된 얇은 니트 입고 검정색 슬랙스 입어줬고요. 혹시 몰라서 위에 자켓도 챙겨는 가려고요. 다녀오려고 합니다. 그러면 차에 가서 또 카메라 켤게요. 아. e 에 몰라. <목소리가> 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네 i h u 저희 롯데마트 도착했는데 바풀이좀 심심할 것 같아서 여기 서울역에 옥상정원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한 30분 놀고 장 보고 그러고 가려고 합니다. 이제, 네, 둘거다 놀고, 배고프기 시작해서 마트에서 저녁을 사가려고 합니다. 오늘은 초밥이랑 소고기를 먹을까 하고 있어요. 초밥이랑 소고기 데이지살 <목소리> <목소리> 어 초밥 보겠습니다 작은 소고기랑 초밥 먹을 건데 소고기 먼저 구울 거예요. 고기랑 초밥이랑 갓김치랑 가져왔습니다. 사실 20만 기념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야근을 하게 돼가지고 소고기 먼저 어, 손 달려 와사비 올려서 너무 많아서 요만큼은 남기려고요. 여섯 개나 먹었습니다. 고기는 다 먹었어요. 지금은 8시 48분이에요. 방금 씻고 왔고 이제 오늘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일을 좀할 거예요. 기획안도 작성해야 되고 엄마 오기 전까지 일 열심히 하고 엄마 오면은 아이스크림 같이 먹을 거예요. 아 그리고 오늘은 기획안도 작성해야 되지만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는 거 어, 지금 포토샵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요거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컵을 만들려고 합니다. 요 로고를 하나 할 거고 컵이랑 또 다른 거 하나를 만들 건데 그거는 다음에 이벤트 소개할 때 보여드릴게요. 컵뚜레가 음, 놀고 갖고 와. <웃음> 이렇게만 해 <할지> 줘. <또. 웃음> 이라운가 됐어. 하합니다 20만 축하합니다. 엄마 뭐 주는데? 엄마는 박수와 꼬꼬무 구면서 아이스크림 먹기. 이 짜잔. 이렇게 먹예예예 엄마 먹어봐. 이게 새로운 맛이라는데 미스터리 그린 쿠앤크내동생마 이거 먹어. 이게 새로운 맛인데 아니야. 그린티야. 그린티 쿠잉크. 절반쯤 건너갔을 때 갑자기 군인소이야